미니, 미야 미니, 미니, 미니, 미니, 이 <목소리> 어? 이거 봐 우와.. 저, 저, 가이리가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가 저, 저, 엄 저, 엄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봐 대박. 봤어? <웃음> 혜리가 엄마 엄청 큰거 물어본다. 봐봐 잘 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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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지. 발로 만지는게 재밌지 공주야 너 뭐해? 공주 너 거기서 뭐해? 무슨 사고쳐? 공주 너 뭐해? 너 뭐했어? 너 거기서 자 틈쳐 먹었어? 자 뜯어 먹었어 거기서? 이 새끼 야, 이 시키야.